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티비의 꾸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파트리지오 비밀 만물상입니다 파트리지오의 비밀 만물상이 뭐냐면 행동력을 소모해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마을에 다 파트리지오는 다 있고요 이 목록에서 파트리지오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파트리지오 한테 이동이 됩니다 자 요렇게 이동을 하신 다음에 상점을 눌러주시면 되고요자 이렇게 나오죠 지금 뭐 상품 보기 옆에 행동력 모양이 있고요 남은 보기 횟수 20회 그리고 이렇게 물음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상품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상품이 하나씩 보여지게 되는 형식이고요총 행동력이 200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상품이 나오고요 보통 이제 전설급 아이템이 나오거나 상자 뭐 신화나 심연템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계속 전설템만 나오네요 자 요렇게 신화 아이템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극 샤메르 신발이고 거래소 한가 기준 682% 지금 요렇게 나오죠 네, 지금 682%면 거의 7배 가격인데 이걸 누가 돈 주고 사겠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흥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흥정을 하게 되면 이게 절반씩 줄어듭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흥정 같은 경우는 행동력이 10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물 아이템이 랜덤하게 3개 결정됩니다. 그래서 이 선물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블랙스톤 강화하듯이 최대 70%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선물 아이템을 집어넣으면 70%까지 올라가고요 시도를 해서 실패하게 되면 더 이상의 흥정은 불가능합니다. 자 이렇게 성공하면 줄어들고요 계속 절반씩 줄어들고 100%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흥정이 불가능합니다. 자 지금 이게 341%니까 한번더 흥정을 하게 되면 170% 거기서 한번더 흥정하게 되면 85%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? 자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자 선물 이렇게 집어넣고요. 자 성공하면 170%가 됐죠? 여기서 이제 한번더 성공하게 되면 85%가 되겠죠? 절반씩 계속 줄어드니까 자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흥정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뭐 심연 아이템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. 그때는 흥정에 실패하면 다시 흥정을 못하기 때문에 요 파트리지우 흥정 확정 성공권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흥정을 하시면 되는데, 자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흥정에 불이 꺼지면서 더 이상 흥정할 수 없다고 나와요. 네,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. 자, 저희가 이 비밀의 만물상에서 그러면 사야 되는 아이템이 뭐냐? 도대체 여기서 뭐가 나오길래 행동력을 이렇게 써가면서 이걸 해야 되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건데. 여기서 저희가 구해야 되는 아이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연 아이템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토벌추천권 상자와 석판 상자입니다 이제 토벌추천권이랑 석판이 간간히 나와요 보통 20번 정도 돌리게 되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이제 보통 3번 정도 나오는데 자 오늘은 좀뭐 운이 안 좋네요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식으로 계속 쭉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, 이게 운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도 안나오는 날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신화템이 하나 나왔네요 264% 짜리면 130% 거기에 절반이면 65% 거든요 요런거는 한번 해바, 해볼만 합니다 뭐 이미 장비를 다 맞추신 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쓰셔도 되는데 네 정말 오늘 운이 안 좋네요 자 이렇게 20번을 다 했는데 뭐 상자도 하나도 안 나오고 흥정도 실패하고 네, 이런 일도 허다한 상황이니까 이런 거다 감안하셔가지고 뭐 어쨌든 여기서 심연 아이템이나 악세가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자, 여기까지 해서 비밀의 마물상 한번 해봤고요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